안녕하세요. 그, 가을에, 그, 무짠지 담어, 담은 거 지금 꺼내, 오늘 꺼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세 분께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드린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더 많이 드리고 싶어도 양이 적어요. 그리고 여기 좀 남은 거는, 남은 거는 우리 친구 두개 주고 우리는 조그만 거세개 먹으면 끝이에요. <웃음> 그래서 이거를, 응? 어떻게 해야 되지? 응? 아, 요거는, 제가 예전에 이벤트를 해보니까 추첨하기가 고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 요번 된장 올린거 4월 22일자 된장 올렸는데 4월 22일날 거기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딱 4월 22일자로 거기 그 글을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서 여기에다가 이 게시글에다가 글을 남겨주세요 그 짠지 받고 싶다고 글을 남겨주시는 선착순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어, 된장에 글을 남겨주셨던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서예요 4월 22일자 그분들 중에서 여, 이번 영상에다가 이 짠지 갖고 싶은 분들 중에서는 짠지를 받고 싶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선착순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 네 <웃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항아리에서 바로 꺼냈는데요 안 시치고 바로 버릴 거예요 뭐 시치면 또 짠물이 빠지면 또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내 배다 싸서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 나박 나박 썰어서 물 조금 이렇게 타서 그냥 이렇게 먹어 드셔도 되고 또 이게 채 썰어서 그무 생채처럼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드시는 거는 다양하게 본인의 취향대로 드세요. 오늘도 감사하고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